그런 그 잭발을 타면서 올라가는데에비들기들이 성화대 중에 있는데 성화 처화되는 순간 우리 괴니까 걱정이네요 처화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잠깐 사정을 알아보기 전 당시 우리나라 사회상과 분위기를 좀더 살펴보면 어떨까요? 1979년 11월 3일 9일장으로 모신 가운데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국장이 엄수돼 먼저 청와대에서 8인식을 가졌습니다. 고려 31대 왕이었던 공민왕의 시해 사건 이후 약 600년 만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공국 이래 대통령 암살이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사건이죠. 70년대 오일 쇼크 등의 경제 위기를 넘긴 유신체제는 경제성장률 20%라는 경이적인 성장기록을 보이며 승승장구하던 때였고 독재정권 속에서도 국가의 안정을 찾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은 당시를 기억하는 국민들 가슴에 큰 충격으로 남게 되죠. 하지만 완전한 민주화를 꽃피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국민들은 군사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보았고 새로운 정부는 이전과 다른 체제로 구성되길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공백이 생긴 정권에 또 다른 군사세력이 자리하며 쿠테타를 일으켰고 혼란 속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원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원인은 평화적인 정부의 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리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향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자신의 사조적인 하나회를 앞세워 정권을 잡았고 광주민주화운동폭력진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콕 집어 지지하는 등 상식밖의 행동으로 원수자리에서 물러나려 했죠. 하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은 그에게 치명타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책임지고 제공해야 하는 사회서비스 등은 피로 물든 정권에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죠 업주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노동자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오버려면 일제의 고성미싱에서 잠시도 한눈을 팔수 없었다.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못갈 정도로 모든 시간을 저당 잡힌 노동자들. 인간 그 자체가 파괴되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의 우리나라는 근대 산업화를 꾀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급증했고 그로 인해 산업 현장은 필요한 노동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70년대에는 시간 절약 캠페인이 전개되며 1분 1초를 아껴야 하고 서둘러 일을 하자고 독려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린 흔히 말하는 빨리빨리 문화가 본격적으로 정착이 되죠.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언제 처음 제정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아마도 요즘에 들어 제정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전쟁 막바지였던 1953년 5월에 제정되었죠. 당시의 근로기준법은 현재의 근로기준법보다 훨씬 좋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당시의 근로기준법에는 주 50시간이라는 요즘보다도 짧은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노동자들은 평균 14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 또한 지금처럼 급여제가 아닌 도급제로 일한 만큼만 지급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 삶에 대한 보장은 찾아볼 수 없었죠. 노동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고 한 청년 노동자의 분신으로 노동계의 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유와 평등이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사회와 근로구조 등의 혐오를 느끼며 진정한 국가의 사회보장을 간절히 바라게 됐죠 결국 국민이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정부의 지도자는 한동안 자신의 권력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편안하게 살수 있겠지만 국민의 불만을 쌓아두면 가차없이 쫓겨나게 된다는 게 정설이죠. 자신의 임기 내에 나름의 큰 업적으로 퇴임 후 방패를 삼으려 했던 지도자라도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예전 루이 16세가 자신을 믿고 따랐을 것이라 확신했던 시민들 앞에서 처참하게 처형됐듯이 국민을 우습게 하는 지도자와 정권은 언젠가 반드시 그 죄값을 칠 단두대에 서게 될 것이니까요.